안녕 여러분 체크체크체크길 오늘은 배를 만들거예요 갑자기 음악 소리가 나? 뭐지? 갑자기? 아니 왜? 오! 여기 미션을 초보자들은 해줘야 돼요 이거 하면 돈도 주고 아이템도 주고 해요 이 상자를 아직 안해서 해보려고 해요 자 가봅시다 끝까지 블록을 수정해서 유리 블록 250개 150 골드 미스테리 블록 1개를 획득하세요 패스틱 규칙 아바타에 블록을 부착할 수 없어요 제트 터빈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오케이 제트 터빈을 못 사용한다고? 음... 그러면 이걸 해볼까? 제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이 파란 블록이 끝에 어? 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천천히 쫓아가 봅시다 이걸 내가 들 수도 없고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네 어? 뭐야? 미스테리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트 엔진이 못 쓴다고 했으니 제트 엔진이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그렇지. 아, 꼈어. 아니다. 어, 아, 아, 아, 꼈어. 진짜 꼈어. 오씨. 제트 엔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제트 엔진이 없어졌어. 자, 렛츠 고. 띠리띠리띠리띠리띠. 움직일 수 있어. 자, 요요 블럭이 갈 때까지 요 블럭 쫓아갈 거예요. 어, 자꾸 폭탄이 떨어지는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됐다, 이렇게 빵. 해서, 이렇게 가자. 빵. 빵. 이렇게, 빵. 이렇게 가면 되겠지. 절또 쫓아가야 돼, 쟤를. 자, 나 같이 철로. 끼리 띠, 띠, 띠, 띠. 여기 있어, 여기. 저것도 뭐야, 얘 자꾸 변하는구나. 뭐야, 얘, 올라갔어 뭐야, 이럴 줄 몰랐지? 쟤, 어떻게?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같이 가야 돼. 우리 배는 왜 이러는 거야? 빵, 빵. <웃음> 여기까지 갈수 있을까? 배가 이래가지고 <웃음> 가보는 거야 뒤에서 쫓아가야지 뒤에서 또 뭐야 또 뭐야 또또또또 또, 또, 또 날라가? 사라졌어 블럭 어디 갔어요? 블럭을 찾습니다 블럭아 어디 갔니? 내가 잘못했다 이리로 돌아오렴 블럭아 어디 갔니? <웃음> <웃음> 안녕 친구 야시 재도전 자동차로 가볼까? 어, 자동차보다 저게 더 센데 어, 자동차 겹쳤다 어, 터졌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가보자 터졌는데 요거 요 블럭이 요기 블럭이 요 있어 오 오. 머리가 왜 이렇게 커졌니? 야너 머리가 <웃음> 왜 이렇게 커졌어? 너무 웃긴다 오우 <웃음> 노! Oh, no! 아 이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걱정이다 yeah! 뭐지 이 음악 소리는? 금색으로 바뀌었어 왜 이래? 어. 아나이 좀비가 됐네 이거 어떻게 된지 내 배도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 이게 딱 다... 어? 좀비 소리 나는 거 들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아 그러니 생각이, 아이디어가 생겼어 블럭이 여기 있으면 이 블럭을 둘러싸는 거야 박돌로 이렇게 그 다음에 가면 되겠다 제 강의가니? 형형 고고고고고고 블럭 여기 있어 나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앉아있다고 나 무슨 바이런스같이생겼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오케이. 자, 벗어나지만마. 벗어나지만마. 뭐 얼마나 높이 던지는 거야, 나를. 위라. 안 돼. 야, 왜? 내가 바로 불락이다. 고. 좋았어. <웃음> 좀더 견고하게 폭탄 피했어 오 가보자 제발 가보자 뚜비뚜비뚜비뚜비뚜비뚜비뚜아 나무가 됐어 안돼 이러면 이러면 이름 약하다고 으 벌써 다 없어지고 있어 아그 불로 바꿔줘 아 이러면 안 되지 아아 고! 폭탄 나올까 무서워 어 이거 봐 오. 어떻게 하면 깰수 있을까? 아나 아, 이거 좀 알려줘 나 깨고 싶어 고리 한번 해볼까? 들고 안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내려가 오케이 내려 내려 내려 내려 가내내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엔진 하나 꺼졌어 지금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오 t 어디 r 어디 h e r 위위 위로 위로 위위위위위위위 위로 e t h e r 내려 내려 r e t h e r 위로 어, 자, 안보여.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어딨어? 어 됐어, 됐어. 야, 야, 여기서 이거 맞으면 어떻게 전, 천둥목이 뭐야? 갑자기 뜬거 없이. 야, 내, 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목소리> 말도 안 돼. 아, 다 왔는데. 아, 이거 어렵다.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자, 가봅시다. 출발!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위로 위로 위로 내려가 내려가 u n d u 왼쪽 왼쪽 왼쪽 n d 왼쪽 dun 왼쪽, d 왼쪽, 왼쪽. 왼쪽. 직진 직진 직진 직진 dun dun dun dun dun dun dun 내려 내려 u n d u 오른쪽 n dun dun d 오 n dun dun 자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오른쪽 내려 내려 자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살짝 내리고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올려 올려 왼쪽 살짝 왼쪽 살짝 오케이 항상 제자리로 잘조아 고도 조아 고도 조아 가다가 살짝 내려주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차례 내려 내려줄 거야 내려줄 거야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그렇지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알았어 알았어. 자 그대로 가다가 그대로 가다가, 왼쪽 왼쪽 왼쪽 쪽. w 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 t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어디야 어디야 e t h 아래로 아래로 r e there, t h e 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왼쪽 왼쪽 왼쪽 이렇게 입으로 하는 이유는 내가 헷갈리지 않게 위 t 서 오른쪽 오른쪽 r e there, there, t h 위로 e there, there, t h e 켰어. 자, 저쪽이 쪽쪽쪽쪽쪽쪽쪽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저쪽, 고도 맞치고 고도 맞치고 살짝 내려 살짝 내려주고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들어갈 거야. 우리 틀어서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살짝 들어가. 와, 저기 또 완전 하자마자 내려가야 돼, 바로. 알지? 살짝 들어줬다가 빠지면서 바로 바로 바로 내려와. 바로 바로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오른쪽은 쪽금 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바로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저기 있어, 저기서 있어. 있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그대로 오른쪽. 또 저기서서 살짝 내려, 살짝 내려. 더 이상 내려가면 위험해. 저 좋았어, 올라갈 거지, 올라갈 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야, 엔진, 엔진 켜져 엔진 켜줘, 엔진 켜줘, 엔진 켜줘, 엔진 켜줘.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저 좋았어. 이거 왜 엔진 안 켜져? 됐어, 됐어. 엔진 다 썼어. 이제 꺼지면 꺼짐 끝나는 거야. 우린 되게 조금해 되게 조금해 그대로 좋아 고도, 좋아. 고도 좋아. 고도 좋아. 고도 좋아. 살짝 내려, 살짝, 살짝 내려, 내려, 내려. 어디가? 어됐어됐어 됐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못했어어디있어디죠 어디가? 쪽오케이다왔어다왔어다왔 어디가? 어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야, 다왔어다왔어다왔어다왔어다왔어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내려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 들어, 들 들어, 들어, 가오 들어, 들어, 어른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들어, 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엔진 no. no. 꺼져, 엔진 no. 꺼져. No. 야, 엔진 꺼져. 어디가, 왜못 내려가, 지금. 됐어, 됐어, 됐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유호!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 우후. 이야, 이야, 이야. 어? 이렇게 한거 맞지? 잠깐만, 그죠? 예, yeah, 됐어. 체크박스. 아. 혹시라도 이거 두개깰수 있는 사람 나좀 알려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웃음> 자 그럼 오늘 비디오 는 여기까지. 이 비디오 찍었으면 제 좋아하는 데팍 눌러주시고요. 구독하는지 안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짖기 짖기 짖기 기야.